나이스야! 유 오쌰 오. n i 뭔데? 뭐지, 뭐.. s w o j 어나이스 이야! 어, 살았다. 오, 오, 살았다! 오, 살았다. <웃음> 이야! 살았다, 살았다! 굿샷! 이야! 굿샷! 와 나이스! 오, 좋다! 제일 잘 치네! 아이씨, 오늘, 거리 많이 나네. 야. 나이스! 와. 이야, 잘 치네. 우와. 아니, 진짜, 뭐, 자연이 도와주네. 저기 튕겨가지고, 저래, 저래, 가네. 굿샷! 우와. 우와. 어. 어. <웃음> 그여고뒤공친다 앞에 있 있으면 여니까여행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 나이스. 여 안전하게! 안전하게 안전하게! 운 뭔데 카트 맞운귀고운귀여와 <웃음> <웃음> 와. 샤. 요, 아우. 나이스. 나이스. 뭐고? 와. 나이스. 우와. 나이스. <웃음> 굿샷. 야. 야. 야. 야. 아, 내데 네, 맞습니다. 오, 그, 오, 오 나이스. 맞고 내려오고, 오. 아이고. <목소리> 허허, 좋다. 나이스. 오, 좋다. 자.